지원 동기, 개발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. 신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 새 소식에 있는 안내문을 확인한 후 전자우편이나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. 기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